안녕하세요. 동판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투자연구소 조성현입니다. 자, 지난 주말 미국 주식시장 금요일. 네. 낙폭이 컸죠. 컸죠. 낙폭이 컸고 또 주말에는 카카오. 네. 사태 때문에 오늘 월요일 시장을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선방했습니다. 그죠? 네, 선방을 지금까지는 이제 선방을 예. 했죠. 네. 자, 오늘 그 이야기도 좀 해보고요. 예. 어, 또한 오늘의 핫 이슈는 예. 세 번째 충격이 온다 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웃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 긴축, 금리 인상, 네. 그 다음에 또 그것이 경기 침체를 몰고 온다 예. 해서 경제와 투자 시장을 계속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데 네. 긴축,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도 아니라 이것보다 더큰세 네. 번째 충격이 있다. 네. 자 그것 때문에 또 걱정하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리는데 자그 이야기는 오늘 핫 이슈에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금도 10월 셋째 주 주간 주식시장 전망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네. 오늘 한국 주식이 의외로 선방했다. 네. 자,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어, 역시 그것과 관련돼서는 음. 외국인의 역할을 부정할 예. 수는 없겠죠. 예. 지난주 금요일까지 외국인들이 9일 연속, 음. 거래일 기준으로 9월에 일 연속 음. 매수를 했으니까. 오늘도 샀다고요? 그렇죠. 오늘도 예. 이제 또 샀고요. 그럼 외국인들이 왜 샀을까 하는 부분인데, 음. 여기서 는두 가지를 얘기해 줄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음. 이제 달러를 환산한 코스피 지수가, 현재 음. 코스피 지수는 2200포인트 선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예. 달러를 환산하면은, 1715포인트 정도로 음, 환상이 좀 되고 있어요. 원화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럼 그러면 그것을 외국인의 관점에서 본 코스피 지수가 그렇죠. 음. 어 그러면은 지금 2200포인트에서 1700포인트니까 음, 대략 500포인트 정도는 예, 예. 환율 효과라고 예, 보시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싼데 어느 정도 싸냐. 음. 이것은 10년 이동 평균선 아래에 있는 거예요. 코스피. 그렇죠. 예, 10년 예. 평균 가격보다 싸다. 현재 싼 구간에 있으니까 음. 외국인 입장에서는 손해배정산는 아닐 예. 가능성이 좀 있겠죠. 한국 경제, 한국 기업이 10년 동안 역성장했다. 10년 동안. 그렇죠. 이렇게 해석할 수도 그렇죠.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예, 그건 아니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유가 음. 그게 하나가 있고, 음. 이제 지난주에 보면은 어, 외국인 순매수 1위가 예. SK 하이닉스예요. 주간 예. 순매수 반도체. 1위가 예. 반도체인데 그게 이제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음. 있냐면은 미국의 마이크론, 그 반도체 음. 전문회사 마이크론이 감산 발표를 했어요. 예. 근데이 마이크론 감산 발표와 관련된 뉴스가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음. 2019년도에 예. 마이크론이 똑같이 감산 발표를 음. 했는데 음. 이때 그때 당시 2 0 1 9년도에 감산 발표가 반도체 가격에 절점 음. 시그널을 엮이 엮고 예. 예. 예. 그 이후에 삼성전자나 SK하니스 이 주가가 많이 올라갔거든. 요바닥 음. 찍고 올라갔거든. 최근 며칠 사이에도 지난주부터 삼성전자, 그렇죠. 삼성전자 외국인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이 마이크론 감산 음. 발표가 반도체 저점 시그널이 아닐까 음. 하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과 절대적인 지수 자체도 보면은 음. 10년 평균을 하해하고 있다는 네. 이두 가지 측면이 음.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오늘 굉장히 많이 빠질 거라고 생각했는데도 계 선방하고 있다. 조금 전에 그 이유를 말씀하셨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이 바닥인가 이런 네네.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상 음. 여러 가지 정황상 바닥을 확인했다고 자신하기는 좀 어려운 음.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은 일단 한 뉴스 음. 하디시에서도 예. 우리가 좀살펴보겠지만 어, 아직도 확인한 확인 안된 음. 어떤 악재들이 예. 유약인. 어떻게, 음. 언제, 어떤 방법으로 튀어날지 모르 모를, 모를 수있는 그것은 있는? 그러니까 세 번째 충격으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그렇죠. 그러한 것들이 알아보면. 어떤 것이냐면은 이제 일단 2008년도에 대재부가 아닌가 하는 음. 건데 2008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처음에 신용 위험이 드러났어요. 크레딧 예. 리스크가 이제 나온 거죠. 금융이 망했죠. 그렇죠. 예. 그러다 그 이후에 크레딧 리스크 이후에 이제 은행들이 저기 음. 그 유동성 위험의 예. 휘발니적이니까 예. 그 뱅킹 리스크라고 음. 하는 거고, 이제 은행의 어떤 유동성 위험이 저기 드러나니까, 그 다음에는 서버린 리스크라서 국채. 음. 예, 그 나라의 예, 어떤 신용도를 가늠할 수 있는 국채 가격이 또 폭락하는 연쇄 반응이 2008년에 있었고. 금융이 무너지니까 그것이 이제 국채를 투매하는 던지는 그렇죠. 그런 측지 돈이 이제, 가지고 있는 돈이 부, 부, 없으니까, 음. 그것을 형, 자산을 현금화하는 음. 과정에서 채권을 팔았겠죠. 예. 이런 부분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했는데 음. 최근에 이제 물가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음.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는 예. 일단 소비가 좀 죽어야 된다. 예.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주택 미국에서는 음. 30% 이상 CPI에서 차지하는 주택 경기가 급랭을 해야 된다. 그런데 소비비 좀 소비가 부진하고. 주택 경기가 급냉을 음. 해버리면 은 이게 뭐겠어요 경기 침체잖아요. 예. 이 경기 침체면 은 결국에서 2008년도에 크랜 음. 리스크, 뱅킹 리스크, 소브린 리스크가 또 튀어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예. 이런 것이 연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음. 코스피의 진바닥, 진짜 예. 바닥은 어디냐? 지금 2200인데 2000까지도 좀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음. 오고 가는 거죠. 예. 그럼 예. 향후에 10%로 도 빠져야 된다는 음. 이런 얘기가 또 연결이 되다 보니까 예. 아, 지금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는 것은 다행스럽긴 하지만 음.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또 뛰어들기에는 아무래도 이러한 그 확인되지 않은 리스크가 튀어날지 모르는 음. 이런 상황을 좀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코스피 기준으로는 한 2,000까지도 열어둘 필요는 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네. 일단 이해를 하고. 네. 그러면, 어, 지금부터 아까 이야기 하셨던 네. 몇 가지 리스크 가운데에서 2008년하고 대자부를 비교해 볼 때. 네. 아직까지도. 현실화되지 않은 위험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예, 예. 제3의 충격으로 다하디슈로 네, 네, 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제3의 충격이 오고 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떤 리스크죠? 이제 숨은 시스템 음. 이용과 관련이 있는 숨은 20 레버리지죠. 예. 2008년도에 우리가 모르고 있던 이렇게 많은 금융상품이 존재했었고 음. 이렇게 많은 금융상품들이 더군다나 레버리지까지 음. 있었어. 사용이 이렇게 많았단 말이야. 예, 예.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에 있어서는 이제 통화가 계속 긴축 모드로 음. 금리가 올라가고 통화량이 음. 계속 줄어든다고 한다면 어딘가 약한 고리가 좀 터질 수 있겠죠. 음. 이게 결국은 지난주, 지지난주에 계속 나왔던 영국의 음. LDI 사태. 우리가 한번 언급한 LDI는 적도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한번 따로 했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이거는 부채를 연계, 연계하는 예. 채권이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이제 그래서 이런 영국 사례가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무엇이 있을 것이다 음. 하는 건데, 이제 이러한 징후들이 아까 소버린 리스크를 얘기했잖아요. 예. 부채가 폭락했다는 예. 리스크를 얘기했는데, 이와 관련돼서 최근에 보면은, 음. 영국의 장기물 장기 국채가 예.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폭락을 했대요. 아, 어, 그래요. 이때 네. 장기 국채라고 하면 몇 년물입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영국의 50년물, 50년물. 물가 연동 국채예요. 50년물, 50년물 물가, 물가 연동, 연동 국채인데 이제 비트코인 얘기를 하면은. 어 이것에 대해서 희망을 걸고 좋게 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아무래도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가격이 변동성, 가격의 변동성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은 크다는 음. 그 인식이 있고 좀 리스크를 감내해야 음. 된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작년 11월 이후에 비트코인이 얼마가 떨어졌냐면 67%가 떨어졌어요. 자. 보통 이제 채권은 주식보다 안전하다는 인식을 음. 많이들 가지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예. 더군다나 또 물가 인동국체는 일반 채권에 비해서 더 안전하다는 예. 그 인식들이 좀 있어요. 예. 그런데 50년 물이기는 해요. 이제 음.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다루고 있는 3년 물, 10년 물이 아니라 음. 50년 물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예. 있지만 작년 11월에 발행한 음. 그 처음 발행한 50년 물 국채가 음. 장그 물가연동 국채가 지난주 11일 현재 음. 11일 현재 78.6%가 하락을 했어요. 그럼 작년 11월 달에 처음 발행한 50년물 국채니까 네. 약 11개월 정도 됐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1년이, 안된 거죠? 1년이 안 된거죠. 1년이 안된 기간 동안 78.6%가 하락했다. 나저는 예, 예. 테슬라도 고점대비 5 0 하락했고 <웃음> 예, 예, 뭐 예. 카카오도 한국에 마찬가지고 예, 예, 예. 50% 넘게 하락한 대형주들은 많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국채가 예. 아무리 50년물이라고 하냐면 국채가 78% 거의 1년도 안 되어서 예예. 80% 가까이를 하라겠다. 예예. 이것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이해가 네. 안 되죠. 이제 아까 다시 또 넘어가서 크랜리스크, 벤틱 음. 리스크, 소브린 리스크를 얘기했잖아요. 예. 지금 이거 소브린 리스크 중에 음. 하나의 현상, 이제 이걸로 모든 걸 얘기할 수도 없지만 일반 장기물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하락하는 모양이죠. 그렇죠. 이제 단기물과 장기물은 장기물의 음. 변동성은 단기물의 변동성에 비해서 훨씬, 훨씬 커요. 크다. 훨씬 크지만 훨씬 크더라도 음. 1 년이 채안 돼서 78%가 빠졌다고 뭐 뭔가 자, 또 있네 그뭐 잘못하면 이거 휴지조각 됐다는 예. 그런 말로도 대체가 되잖아요. 예. 자 어쨌든 무엇인가 충격이 우리가 모르는 음. 충격이 오는데 충격의 일단으로 나타난것 중에 하나가. 영국의 장기물이 예. 폭락을 했다 예.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예. 하나 볼 수가 있고 음. 또 하나는 이와 관련돼서 이제 영국의 음. 뱅코브 잉글랜드, 예. 영국의 중앙은행이죠. 영국의 중앙은행은 현재 좀 딜레마에 좀 빠져 있는데 음.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냐면은 최근에 0.5%씩 빅스텝을 두번 예. 밟았어요. 금리를 올렸어요. 그만큼 물가가 굉장히 가파르다는 그렇죠. 거죠. 렇죠 최근에 그 물가 상승이란 10%가 음. 넘었으니까 당연히 그걸 위해서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음. 없었겠죠. 그래서 어쨌든 금리를 올렸어요. 예.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시겠지만 14일까지 음. 영국이 국채를 계속 또 사들겠다고 발표했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샀어요. 아, 그것은 이제 시중에 돈을 계속 푼다는 얘기죠. 얘기죠. 예. 한쪽에서는 금리를 올리는 음. 것은 긴축하고. 긴축을 한다는 거고 국채를 산다는 것은 또 돈을 푼다는 음. 얘기고 이런 정책의 혼선이 오고 있다는 음. 부분은 뭔가 시스템이 음. 정상 가동을 하지 음. 않고 있다는 걸또 나타내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네. 과연 긍정적인 뉴스냐 부정적인 뉴스냐 당연히 부정적인 음. 뉴스가 되겠죠. 또 하나 우리가 또 살펴볼 부분은 뭐냐면 은 FED, 이제 미국 중앙은행이죠. 음. 미국 중앙은행에다가 음. 각국의 중앙은행 또는 네. 각국의 금융기관이 음. 대형 금융기관이 미국의 중앙은행이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맡기고 음. 달러 표시 채권 그렇죠? 그래요? 달러 표시 네. 이제 미국에서 발행한 음. 달러 표시 채권을 맡기고, 맡기고 대신 그 이자를 좀 줘야 돼이 음. 맡기고 음. 그 담보로 맡기고 음. 달러를 챙겨오는 음. 이런 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달러를 챙겨왔다면 그 달러를 어딘가에 쓰기 위해서 챙겨왔을 거예요. 그렇죠. 건데. 이제 쓰기 위해서도 챙겨오고 향후에 일어날 음, 수 있는 무엇인가를 대비하기, 대비하기 위해서. 위해서도 챙겨왔겠죠. 음, 음. 근데 이거가 과연 정상이냐 이거죠. 예. 이제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굉장히 이게 지금 급증을 하고 있어요. 음. 이제 이걸, 어, 이, 이거를 레포라고 하는데 음. 어떤 이런 것이 급증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음. 게 스위스 중앙은행이에요. 예. 자 스위스는 일반적으로 안전한 나라다 이렇게 얼, 얼핏 이해를 하고 있는. 그렇죠. 굉장히 그 금융 시스템 잘 가동하고 음. 있고 어, 여러 가지 유럽에서도 국민 소득도 높고 무엇인가 이미지가 그래도 비밀계좌들도 깔끔고 <웃음> 예, 예. 그런 이미지인데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크레스위스라고 음. 이제 상업은행이 부도, 뭐, 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그, 신용, 그, 그, 수압, 금리가 폭등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스위스 중앙은행이 달러가 저렇게 급하게 필요하다는 것은 자국의 은행에 대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모르는 리스크를 감지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서위에서는 일반적으로 금융이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 국가다. 네네. 이렇게 인식되어 있고, 네네. 그런 나라가 달러를 갑자기 네. 많이 일례적으로 예. 그렇게 달러를 계속 챙겨간다는 것은 네네.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라 불안이 생긴다는 거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는 알수 없지만 음. 그걸로 봐서는 무엇인가 심상치 않지 않냐. 예. 이런 것은 이미지는 이제 느낌을 우리가 예. 받을 수 있는 예. 부분이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미국의 대출 어, 담보보증권이라 CLO라는 상품이 있어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다뤘지만 예. 대출을 예. 담보하는 이런 상품들이 예, 예. 외로 요즘 자꾸 언론에 오르내립니다. 예. 오르내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 CLO라는 상품이 있는데 미국의 CLO라는 예. 상품이 있는데 이게 또 가격이 폭락을 해버렸어요, 음. 최근에. 예. 예. 물론,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중이니까 저런 것들의 가격이 떨어지는 건 맞는데 더 그런 것에 비해서 어더 많이 떨어진 거예요. 예. 그 얘기는 수요는 부족하지만 저채권을 팔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걸 음. 의미를 하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그 지난주에 우리가 음. 한번 언급했던 영국의 LDI 상품하고 예. 연관 연관성은 좀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것이 왜 자꾸 언급이 되는 게 불안하냐면은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 때도 음. 서브프라임 위기 왜 관련돼서 그때 문제가 됐던 게 주택 저당 증권 MBS였어요. 예. 예. 그다음에 그 MBS 그다음에 MBS에 이어서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서 ABS. 음. 이제 이런 부분들이 2008년도에 있었는데 최근에 c l 로 가격이 떨어지면서 A.B.S.나 M.B.S. 가격도 굉장히 많이 좀 음. 떨어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새로운 단어들이 계속 등장하니까 헷갈릴 건데 예, 예, 이게 예. 새로운 단어는 아니었고 예, 예, 아닙니다. 금융시장에는 다양한 상품들이 존재하는데 그렇죠. 일반적으로 레버리지라 해가지고, 해서 예, 현금 1억 원을 가지고, 네네. 여러 가지 상품으로 수압 뭐, 그렇죠. 등등 파세등으로 예. 계속 1억짜리를 10억으로 상품을 만들고자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 지금 예. 그런 형태의 상품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고, 요 예, 예, 예, 예. 그것들이 경기가 괜찮을 때는 금융시장이 괜찮을 때는 아무 문제 없는데 아무 문제 안전한, 없고 수익을 더 많이 네 배를 그렇죠. 더 주는 거죠. 완전한 자산이었는데 예, 예. 문제가 불거지면 이것들부터 크게 문제가 될수 있는 그렇죠. 이런 상품이고. 그 예, 이야기를 하시죠. 예, 예, 예예 맞습니다. 예. 어쨌든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음. 이제 영국의 국채가 폭락을 했다든지 스위스 중앙은행이 레포를 음. 굉장히 많이 일으켰다든지. 미국의 대출잠보 채권 시에로 가격이 급락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알 수는 없지만 음. 우리 일반 투자자들은 알 수는 없지만 무엇인가 불안의 감이 증폭되고 있다는 음. 예. 그런 그 이미지는 우리가 받을 수 있잖아요. 음. 뭔가 있다 이거예요. 예, 네. 뭔가 있다. 이런 네. 거죠. 뭔가, 네. 있다. 뭔가 아. 있는데 아직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아까 이제 그래서 얘기했듯이 2200포인트지만 음, 아직 바닥이 아닐 수도 음, 있다는 뭔가 우리가 모르는 음, 불안감이 감춰져 있을 음, 수 음, 있다는 얘기의 하나가 이건데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유동성 위험, 최근에 유동성이 음, 계속 이제 축소되고 있는데 음, 이런 유동성 위험이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해서 쭉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음,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본물 터듯이 확 구체화된다고 그러죠. 갑자기 네. 확 커진다는 음, 거죠. 음. 이런 부분들, 이렇게 확 어, 커지는데 결국에 있어서 지금 이제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 뭐 위험,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많이 들어왔죠. 그다음에 이제 중앙은행들이 공격적으로 긴축하는 음. 것. 이제 미국의 지금 중앙은행 FED가 풀려있던 채권을 음. 지금 950억 달러씩 지금 감축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경기 침체 우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온 뉴스인데 음. 지금은 2008년과 똑같이 혹시 모를 음. 금융회사가 파산하는 음. 시스템 리스크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예. 걱정까지 좀 추가돼 버린 거예요. 자이 유동성 문제 예컨대 금융 네. 이런 것들이 하나 탁 터지면 이게 뭐 다이너마이트처럼 2008년에 그랬잖아요. 네, 리린만 네. 부러져서 하나 탁 터지니까 네. 연쇄적으로는 탁탁탁 터지면서 나비가 네. 나는 네. 것처럼 네. 지금은 연쇄적으로 터지는 것은 아직은 없고 네. 아직은 계속 긴축, 금리 인상, 경기침체 이런 불안감 때문에 시장이 계속 출렁거리고 있는데 네. 지금 이야기하시는 유동성 위험 제3의 충격. 네. 이게. 아까 여러 가지 상품들, 다양한 상품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익숙하지 않은 <웃음> 예, 예. 그것들이 2008년도에도 사실은 그런 것 중에 하나가 터졌고 그렇죠. 이번에도 이제 그쪽으로 점점 불씨가 옮겨가고 있는 징조가 느껴진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상 우리가 음... 어, 이제 외국인들은 이제 10년 평균 가격보다 싸니까 예. 좀 사고는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의 그 행동을 그대로 쫓아가기에는 음, 예. 우리는 모르는 그런 리스크가 분명히 예.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하지 않을까 음,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 예. 거죠. 자 오늘 10월 셋째 주간 주 주식시장 전망에서는 제3의 충격이라는 핫 이슈를 가지고 결론 유동성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라 징조가 네네. 곳곳에서 조금씩 나온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난 목요일날 미국 주식 시장도 크게 빠질 것이다라고 생각했다가 그렇죠. 하루에 변동성이 굉장히, 굉장히 크면서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네. 크게 상승을,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또 금요일날 네. 또 그냥 패대기를 쳤잖아요 그 이제 한국 주식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오늘 대단히 다 걱정들을 했는데 의외로 거의 보합 수준에 아주 선방을 하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시장은 참 예측하기 힘든 그렇죠 <웃음> 어느 쪽으로 튈지 예, 예, 예. 아무도 예측 불허의 시장 같다 예, 예, 예. 그것은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있다라는 이 불안이 네, 네. 시장에 계속 잠재되어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크게 떨어질 거야 또 크게 오를 거야 예, 예, 예. 이것들이 예상을 계속 매일매일 빛나가고 있죠. 그렇죠. 빗나가고 있죠 이런 빌미가 네. 네.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들으면서. 오늘 그래서 10월 셋째 주간 주 주식시장 전망은 결론적으로는 조심하자. 네, 맞습니다. 조심하자. <웃음> 이만큼 떨어졌다고 예, 예. 이게 지금 바닥이겠다라고 해서 쉽게 주식에 대한 비중을 너무 확 늘리고 이런 것들좀 조심하자. 물론 길게 보면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은 싸다,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서 계속 오늘또 매수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일단 여유돈이고 조금 긴 호흡으로 바라볼 그렇죠. 수 있다면 예, 예, 예. 지금이 또 나중에 몇년 뒤에 어느 시점에서 보면 아 그때 내가 사기를 잘했어 네, 네, 네. 이런 때도 돌아보면 항상 있잖아요. 아, 그럼요, <웃음> 그럼요. 있는데. 진짜 여유자 여유 자금이라고 예. 한다면 분할로 해서 그 조금씩 이렇게 하는 건 나쁘지는 않아요. 예, 싼 가격에 예. 주식 숫자를 계속 늘려가는 것은 괜찮다고요. 그렇죠. 그죠? 왜냐면 예. 가치에 비해서 현재 우리나라가 음. 가치에 비해서 가격은 싸잖아요. 근데 예. 그건 PER도 음, 저점이고 음. PBR도 0.8이면은 예. 과거에 비해서 이게 항상 저점이었었어. 우리나라는 예. 그러니까 역사적 저점의 PBR이 음, 0.8이라는 음. 거는 그러니까 싼건 맞는데 예. 그렇다고 그래서 여기서 모험을 걸 거냐 그건 또 아니라는 예. 거죠. 근데 분할 매수는 저는 추천합니다. 어, 결과적으로는 평당가를 계속 낮추어가는 작업 네. 그것은 조금 지혜롭다라는 생각이 예. 드는데. 예. 예. 예. 평 단가를 높이면서까지 달려들 필요는 없겠다. 네네. 이렇게 또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월 셋째 주 주간 주식 시장 전망 제삼의 충격 하 이슈로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 투자자분들께 조금이라도 유익한 시간 되었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